안녕하세요 뭐 통화를 한 번씩 하다 보면 은 핸드폰에 뭐 영상이 많이 볼 수가 없어 좀 불편하다 그리고 뭐 영상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또 그리고 제가 업로드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놨다가 나중에는 뭐 영상을 다 따로 옮기죠 매매 정보면 매매 정보 그리고 뭐 아파트 부동산 정보 지역정보 아니면 재개발 정보로 제가 다옮겨 놓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로드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하루 이틀 이삼일이 지나면 다 옮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뭐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핸드폰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에 대한 사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pc 로 보는 거하고 틀리게 핸드폰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뭐 업로드를 해 놓은 것들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면 더 이상 내려가면은 여기서 어느정도 선에서 끊기죠. 끊기기 때문에 더볼 수가 없어요. 다른 뭐 인기 동영상이든일번재개발이든 대부분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pc 하고 틀리게 더 이상 내용이 더 안나옵니다. 사실 모든 분야가 다 핸드폰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도 pc 로 보게 되면 쭉다 나오는데 있어 핸드폰으로 이래 보면 더 이상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뭐 전체 동영상이 뭐천 개가 넘다 보니까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엄청나게 힘들죠 어 그리고 동영상을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부터 열까지또 찾으려고 해도 많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뭐 실시간 영상 이라든지 상가 분양 이라든지 지방 부동산 이라든지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핸드폰으로 대부분 많이 보시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전체적인 걸 보시려면 차라리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들어가면 20개가 있으면 20개가 다 구분을 해놓고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게 가장 편하게 보실 수 있다. 뭐 재개발도 뭐3세 개나 있네요.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들어가서 뭐좀 괜찮은 영상은 어 지금 맹 핸드폰으로 지금 보는 것과 동일한데 여기 들어가서 뭐 재생 목록에 들어갔던 아니면 개별적으로 들어갔던 내 핸드폰으로 옮기려면은 재생 목록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. 재생 목록으로 저장을 하셔서 어차피 뭐 유튜브 채널 자체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.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재생 목록을 저장을 하게 되면 은 어,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이 보시는 내용들이 내 핸드폰에 저장이 됩니다. 어, 그렇게 해서 뭐 필요하신 영상이 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땡겨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재생 목록이 아니라... 뭐 일반적으로 뭐 들어가는 뭐 전체 내용들 보기라든지 아니면 은뭐 동영상에서 들어가서 찾으면 은 영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일일이 찾지를 못하죠. 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클릭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오다가 더 이상 핸드폰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고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뭐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우측에 점세 개를 누르게 되면은 재생 목록 저장하기가 있습니다. 여기에 들어가서 필요한 영상을 어해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누르시게 되면은 자기 쪽으로 뭐다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은 다 자동으로 어제 영상이 여기 핸드폰으로 넘어가서 저장이 일부 링크가 되는 거죠. 링크가 되기 때문에 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서 한번씩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한번씩 보게 되면은 뭐 회원방은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회원방 자체가 유료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가입 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패널 회원 가입 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뭐 이런 감사 인사라든지 뭐 후원 이런거는 뭐 영상이 좋아서 뭐 후원을 해 주신다 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일반 회원이라든지 정회원이라든지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놨습니다. 일단 현재까지는 뭐 가입 인사라든지 이렇게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은 미분야 할인 정보에 대해서 다 보게끔 올려 놓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내용들은 정회원 이상으로 해서 기간과 등급에 따라 차별화를 좀 줘야 되겠죠. 애초에 제가 뭐 작년에 만들 때부터 이거를 만들어 놨는데 뭐 그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실제 미분양 할인, 아파트 자체 진행되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놔두고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본격적으로 미분양 할인 부분이 시작되게 되면 분명히 등급이라든지 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주는게 기본적으로 뭐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가입 버튼을 누리게 되면은 뭐 내가 뭐 유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구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럼 결제 수단으로 해서 유료 회원방에 카드 번호를 체크하고 어 비밀번호를 놓고 그렇게 가입하시는게 일반적으로 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.